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줄 있어요. 네. 한분 3분의 2에, n, 나분의 1로 나눠주죠. 네. 네. 얘 n은 1로면은 3분의 2고, n은 로나면분을다니까3분의 2에 n이 요가 네. 1과 람 그러니까, 분의 2에요. 네. 1-3분의 2, 3분의 1이니까 2.3분의 3, 3분의 1, 2-3분의 2, 3, 3분의 3, 3분의 6이 되네요. 그럼 이걸, 얘, 얘 답은 2고요. 얘는 1-1 얘는 나오면은 3분의 1일단 이거를 상관없이 보고 3-1분의 1로 같으면은 1-2 나오면은 5분의 1이 되죠. 그리고 2.3-2 나오면은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기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에서 3분의 1이니까 3분의3번이 3번이면... 네. 1, 2번에 3번에 하면은, 일단 1번에 3에 2번에 2 2 3 일단 의번에 7번에 2번에 3번에 2번에 3번에 2번에 3번에 2 3번에 2의에 3번에 2번이 3번에 2파이 3번에 2번에 3에2번3에 2번에 3번에 2번에 3 2 3 3 이 이거는 이거 파이, 2거는 파이니까. 이거이거파이이는파이이파이파이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에는1을 넣고 오분 후에 라이 파이가 되고요. 여기 물을 넣으면 오분 1을 이고인 파이가 되고 한시이 후에 오분 후에 이래고 이분의 파이는 음. 이1이이 네. 5분의 1이잖아요. 이잖아5 1이잖아요. 이이요 5분의 1이잖분이 네. 5분의 1이잖요이이잖이이5이 1의... 네. 5분의 이분의이요 음. 음. 음. 네. 5분의 이의이잖아요 되... 아. 5분의 이의1이요이분의이요이요 5분의 1요분의이요 5분의 1이이 5분의 1이에기전기이 5분의 5분의 5분 5분의 5 5분의 5분의 5분 5분의 5기5분 5분의 5분5 5분의 3 5분의